와. 슛을. 존나 이렇게 지 다들 정비됐죠? 확실히. 진다. 음. Let's Ben Clemson, Let's go. 아 다시 한번 해보자. 시발 또 까당한 모습 보고 긴 한데. 격거를 <웃음> <경과를> 해야 <웃음> 돼. 아빠. 그 시청 시청자들이 좋아하면은 뭐현대스있닥스다 <웃음> d r e s s e s like he's on the way to church. Acts like he's never heard of s e r v i n e Rob enough trains. One of his companies is going to put a price on your head. He's a hero to some folks, a villain to others, and most likely somewhere in between.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락스 잘 만들었다. 세세하게 진짜. Hey, this might interest you. a f 이 e l l a he used to run with lost his leg, became real bitter with it. 도 한번은 식 e r b e n d m i s e m t r at i o n l 에이. i a n w h 물약 존나 빨면서 칼찌 해야지. 어, 까워 말고도, 진짜 멈출까어떻까 그러니까. 일단 멈춰보자. 오케님이거 맞다. 아, 씨한 마리가 내렸는데? 아다 아.. 다한 마리 내린 거.. 진짜 진짜 멈춰 어떻게 뭐 지금 어서저 당겨 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. 와 존나 헷갈리구나 이게. 진짜 헷갈릴 말하네. 뭔 말인지 알겠다. 무슨 말에 속못 갔다. 여기 이시 사이스. 아, 누가 누구지 씨발 존나 헷갈리네 진짜. 이거 열차 출발하면 안 돼. 어깨 출발해 줄게. 아니, 아니 출발하면 안 된다고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뭐 했어? 이거 이이트아우파 어, 이거 그런 그러는데 다로 잠깐 기다려 봐. 나. 어, 빌. 나 지금 그그한마 <끌> <끌> <끌> <끌> 시바 못해. 사이드 몇 네. 아, 어, 마리? 못해. 나어요해았어요 나도 마리 어디못어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 나도 나나오기어 해봐 내가 이거 사이드 아. 해줄게. 못맞찬지로몸 마찬가지로. 몸마찬지마찬가마리 묶었어. 몸이스어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마스잡았로 여기, 말 불러, 말 불러. 찬가지로몸마거 아, 있어, 땡바... 있어. 어, 나땅바지에몸땅바닥에로몸고 땅바닥에 갈게. 지가지 아빠서 기저시킬 아 진짜. 기저시계 시간이 없네. 아직 기저시키면안 돼. 죽을 거야. 기저발 맞아 아요아닥아다다다다 오케이. 일단 성공 아안면안 돼요. 죽면 안 돼요. 아. 잠깐만 잠깐만 아, 줄고 잠깐만 e on, come o 빨리 빨리 빨리 n com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. c 리 m 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. Come 말 미쌍 보 되겠다. 나 왔어. 우리뒤에 있어. 아, 이렇게 하면 되구나. 멈춘 다음에 그냥 끌어내리면 되구나. 생각 보자. 바 한번 All r 다고인 거야. 이 총 빼고 너무 잘 s a 이게 i t e 이 t i m e 서 b o a n n t m n 은 e 다 게임 t 다 a